운동 아이템 파밍하러 왔다 와 이게 아직도 있네 게이드 여기는 플스2가 널려있다 회신작 격투 게임 이건 영화 같은 데서 본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모자이크 편집하기 힘들다 엉덩이 좀잘 좀 가리고 다니자 내 주먹은 살이 많아서 글럽은 필요 없다